있잖아 음.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음, 음. 너 지금 뒤진 산타 말고 그 이전에 산타도 본 적이 있니? 음 모르겠는데? 그러면 본 적이 산타... 있냐고? 어 산타가 없어지면 다른 산타가 온다면서 근데 그러면은 지금 산타 이전에 다른 산타가 있는 걸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아는 산타님은 한 분밖에 없었어 음 근데 넌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다 여기서 했다는 거지? 그치 음, 어 혹시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 마을이 만들어졌을 때 너네가 다 여기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모두 다? 뭐 누가 뭐 새로 왔다거나 아니면 나간다거나 뭐 이런 일은 전혀 없었던 거야? 음삼촌님은 계속 한번만이 마을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모두 다 있었어 내가 기억하는 거는 음 흠, 그렇구나 아 그래서 빼용이가 걱정하는 게 뭐야? 친구들이 벌받을까 봐? 그치 아 이거 공장 누가 고장 낸거지? 음 근데 음. 누가 고장 냈을지 빼옹이는 뭔가 짐작하는 사람 없어? 어한니 어어어 어어야 어. 어, 어, 어, 어. 이거 어고장이 아니야? 왜? 아니 요장이가 어. 주점하기 전에는 공장에서 누구보다 열정이 넘치는 요장이었거든아 그래? 응응 음, 음. 근데 가 나는 말래 주점을 하게 된 거야. 무슨 사고? 아좀큰 아 사고였는데 우장이가 워낙 작잖아. 응. 일을 하다가 공장 레일에 같이 들어가는 그런 사고였거든. 혹시 <웃음> 아, 좀큰 사고였어. 응. 그래서 아, 우장이가 작아도 일은 진짜 열심히 했거든. 응. 근데 삼사님이 이제, 이제 애가 위험하니까 조정으로 이제 옮겨주신 거야 음 그렇구나 음 아, 근데 어쨌든 우장이가 티는 안되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를 시달하고 있던 거 아닐까? 근데 공장 일하는 애들보다 돈도 더 많이 벌지 않아? 아난 아, 모르겠다 머리가 너무 아파 음 허걱스 근데 우장이가 그러면 그때 다치진 않았어? 우장이 좀 다쳤지 많이 다쳤지. 아 그래 어디가 다쳤는데? 아내 입으로 말하겠 좀.. 어디인데? 안돼 no. 안돼. 왜 말을 못해? 안돼 no. 안돼. 뭔데? 뭔데 말해봐 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아무튼... 아 안돼 안돼 안돼. 아무튼 말해봐. 아, 아 안돼 안돼 안돼 아이 뭐가 안돼? 아 안돼 내가 내 입으로 우장이 얘기를 어떻게? 해. 아 이웃이 실컷 하는 거 무슨 소리야? 아잇 모르겠다 나 잠이나 좀 잘래 아이나 화장실 갈건데 저저저저 저, 저 밑에 가봐 밑에 어? 화장실 아, 갈거야? 아잇 화장실 있어 나나나 나, 나, 우와! 나, 나. 야 여기 옥조도 있고 우와! 우와! 자싹싹싸 맘껏 싸 어? 아 나가! 아이 참나 원참아 나가! 파로마! 파로마! 아볼거야아니아니안 그럴게 킥킥 참나 원.. 아니 애들이 단체로 뭘 먹고 배탈이 났나 봐 어? 애들이 뭘 저렇게 단체로 먹었는지 나 몰래 대체 뭘 먹은 거야? 어? 대체 나무래뭘 먹었길래 저러는지 어? 그쵸? 응 아니 뭐 근데 얘네 집에는 뭐가.. 아.. 아 진짜 애들이 방구 소리가 진짜 한결같네 어? 근데 얘네 집에는 뭐가 이렇게 없어? 응? 1급이 적혀있는 분? 아까도 이거.. 얘, 아까도 얘는 주급이었.. 주구비였... 어? 아. No. 아. 아 그냥 봉투구나. 아 내가 볼수 있을 줄 알고. 음 그럼. 에 빼옹이 어 그림 잘 그려놨네. 어아 이게 아무래도 어 뭐야 여기 숨겨진 선반이 있네. 빼옹이 나여기 털갈이가 시작됐다. 애들이 털 빠진다고 또 놀리겠지. 털갈이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털이 너무 많아도 탈이야. 설록기가또내 흩날리는 털 보고 놀렸다. 진짜 짜증난다. 탈모 아닌데 자꾸 탈모라 하니까 탈모처럼 느껴질 지경이다. 그냥 오래된 털이 빠지는 건데 새털 다시 나는데. 탈모와 털가리가 다르다는 걸 증명해야겠다. 난 탈모가 아니야. 요즘 설록기가 자꾸 장이 소고미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한다. 응? 음? 설록기랑 빼옹이도 좀 친한가 보다. 그쵸? 절가리 파티 딩딩딩딩딩. 워낙 자유로운 애들이긴 한데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까? 본인들이 다칠 수도 있을 텐데 아 머리 아파 빼옹이는 항상 두통이 시달리는 것 같아 그죠? 장이가 이상한 소리 했다 새로운 세상 너무 모험적이야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낸 거지? 소금이가 장이 따라 일 저지를까봐 걱정된다 장이가 뭔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쵸? 응? 음? 솔로기가 하는 말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가 온것 같다. 어쩔 수 없지만 애들을 어 애들을 배홍이가 약간 흑막인가 부디 소고미가 사고치지 않기를 아 아우 배 아파 뭐야 여기 이게 층고가 높은가 했더니. 양아, 어디있어 양아, 어디, 여기? 너 여기서 뭐 해? 어 양아, 서 뭐해? 어나서험하어 있었지. 야너 이런 멋있는 어거서기를 가지고도 야이해서양 주면 안 돼? 어와 완전 짱이다. 오. 야 이런 해먹 이 있으면서 왜 나는 그 거지같은 그 갔다... 어? 나 근데 어? 왜 이렇게 눕는거니? <웃음> 어. <웃음> 어. 어. 어? 이상하네 어 아, 근데 너 선물 어. 이거 주러다니는거 같은데 어 맞아맞아 맞아. 다른 친구도 돌아가야되는거 아니야? 아 그치 그치 그렇긴하지 어 음, 음. 아휴 야 근데 너 이렇게 멋있는 어? 음, 음. 다락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말을 안했어 어? 아이 이거 뭐 자랑할 거라고 이게? 개멋있는데? 완전 멋있어. 아 그래? 오, 응. 음. 완전 짱이다, 쩔어. 완전 오죠 오. 응.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여기 응. 그냥. 아 내가 어두운 데를 좋아해가지고 햇빛 어이. 안 들어오는 곳에 잘라고 내가 만든 데지. 오야 근데 여기 완전. 뭐야 이거 거미는 간식이니? 번, 거미 반려거미야. 아 반려거미구나. 와, 야, 요집 너무 멋있다. 어? 아, 떨어지면 너... 죽나? 아, 치지 않을까? 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 아이고. 응. 그래, 나는 그러면, 이거 뭐, 배달 어쩌고 저쩌고를 하러 가보도록 할게. 응, 음, 수고해. 응 그래, 그래. 그, 그. 거시기 뭐야 똥고 간수 잘하고 아, 아, 냄새 아유, 잘 가. 아 냄새다 아 빼옹이 냄새 어휴 빼옹이 냄새 오죠 <웃음> 가만있어봐 지금 안준 애가 코랭이를 안줬네요 그쵸? 어 그럼 코랭이네 가야하는데 여기 빼옹이네고 그러면은 여기는 봤을 때때용이네 집이 여기니까 코랭이네 집은 저기네 어. 코랭이네 집 얘는 왜 이렇게 똑똑! 똑똑똑! 어! 어 코랭아 하이! 오, 옷이.. 옷이 왜 그래? 왜 그러냐니! 조넨 멋있잖아! 어.. 따단! 별이 됐네? 어 트리야 트리 응. 어... 코레는 드디어... 자고 있었어? 당연하지. 어우, 야야. 찬바람 들어온다. 태엽. 태엽? 왜 태엽을 자주 까먹나 봐? 어, 어. 끼어. 야되는데 아. 어. 뭐 하고 있었지? 어, 내가 너한테 뭐주러 왔어. 응? 뭔? 돈도 없잖아. 물론 내가 산건 아니지. 응. 아, 당연히 그런 거겠지. 당연히라니 이 머리통에 구멍 뚫려가지고 저금통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씩씩 어?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야? <웃음> 아, 흠, 음, 음. 자, 자 그거 새 사장님이 주신거야 어? 그래? 응, 새우 사장님이 주신거야 어 새우 사장님? 어 <웃음> 새우장 부장이다 준거야 새 사장님 음. 송이 새 왜? 아니야? 에? <웃음> 아니야? 아님 말고? 아, 아, 맞지 맞는데 새우 사장님이라니까 <웃음> 아니면 말고 참 나온 어, 그래. 야, 나 너네 집에 처음 와본다. 야, 근데 너네 집 되게 아늑하다. 어, 그래? 어, 되게, 와, 이거 약간 좀 노르딕 어쩌고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뭐, 여기는 어, 화장실, 와, 화장실도 약간 원목 막 이런, 어? 와, 진짜. 와, 뭐, 얘네 집 되게 오, 오지는데? 어, 그래? 야, 근데 이렇게 거미추이 어, 어, 좀 더, 좀, 좀 더럽긴 하지. 와, 정수, 휴지. 와, 근데 먹을 건 많다. 응. 어 이거 당연하지 먹을 건 많아야 돼아 그래? 안준이 혹시? 어어 카지노? 이건 뭐야? 어 이거 봐봐 어어 어, 이거 뭐야? 예쁘지? 어 예쁜 게 다야 아 그렇구나 이럴 수가 그도 예쁘잖아 어 그럼 그렇지 오야와 뭐야 이거 기차도 쳐 너? 어... 옛날에? 음... 옛날에 언제? 음, 이건잘 기억 안나 어? 기억이 안 난다고?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으니까 어? 무슨 소리야 그게? 음, 별로 안 좋은 기억이야 왜? 그러니까. 어? 별로... 별로 이제... 할 일이 없어 뭐 했지? 그러면 요새는 뭐해? 도 근데 이거 다 술병이야? 너 맨날 맨날 술 마신다고 애들이 걱정하던데? 근데 술 말고 할게 없는걸? 어, 그럼 어쩔 수 없지. 음, 그럼 술 말고 다른 거는 뭐 다른 거할건 음... 없니? 도박? 도박? <웃음> 나 하는 거 봤잖아, 2층에서. 아, 이것도 너... 있고. 그렇구나. 네. 음, 음 먹을 것좀 가져와 줄래? 잠깐 여기, 어? 어, 먹을 것좀 가져와 주라. 응. 음, 방 구경하고 뭐, 있을게. 너 뭐... 커서 그래, 그런가? 많이 먹나봐 응, 음, 자주 배고파. 아유. 돈 빌렸다. 어? 하루 종일에서 남은 것도 남은 게 없었다. 열개 빌렸다. 헉, 오늘도 돈이 없다. 음, 갚아야 음, 되는데. 새밖에 없는데. 우장이 샌드위치가 오늘은 꼭꼭 빌리지 말기. 헉, 맨날 돈 빌리나보다. 응? 응? 뭐 있어? 아아니아니나는 나는, 나는 술은 안먹어 어? 왜왜애네자너 어, 다시 가져와 어 나는 술은 맛이 없어서 잘 안먹어 에 술이 맛이 없다고? 망고젤리 샌드위치? 너좀 취향이 어. 이상하다 망고젤리 맛있는데 망고젤리는 맛있고 샌드위치도 맛있는데 그거 두 개를 따로 먹으면 맛있지 같이 먹으면 좀 그런데 같이 먹으면 두 배로 맛있지 그, 그래 어..그래.. 어..그래.. <웃음> 어, 그래. 근데.. 슈가.. 어... 아 근데.. 응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뭔데? 나 이제 가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응 그.. 우장이가 선물준건 의외인데.. 의외야? 아니, 오늘 우장이 생일이거든 헉! <웃음> 너 진짜?! 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원래 너무 바빠서 따로 안 했어 응 어. 근데 이번에 산타님이 안 계셔서 축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 마을 분위기가 안 좋잖아 그렇지 그래서 따로 축하해주긴 어려울 것 같아 음... 그래서 이런. 내가 쓴 편지를 음. 우장이한테 보내줬으면 좋겠어 응, 음, 좋아. 여기 아 그리고 응. 선물도 같이 주고 싶은데 어. 돈이 없어서 헉? 그러니까 부탁할게 어? 나 대신 선물 사줄 수 있어? 무슨 선물을 사줘야 되는데 우장이한테? 우장이는 그 저기 주장 옆에 왼쪽에 보면 응. 간판대가 있거든 응 간판대 거기 붕어빵 파는데? 아 아니야 아니. 거기는 어, 오른쪽 아, 왼쪽에 그렇... 어. 어, 크리퍼 쿠키가 있어. 크리퍼 no? 쿠키. No. 쿠, 쿠키! 쿠키? 쿠키! <웃음> 쿠키! 응. 응. 그거 어. 사주면 우장이가 좋아할 거야. 아 그래? 해줄 거지? 음 얼만데 그 쿠키가? 삼별. 삼별? 까지. 그래 우장이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래 그래. 그럼 너와 그래, 나의 진짜? 합작품으로 하자. 응. 음. 음, 그럼 코랭이 나한테 하나 빚진거다 키키 어.. 어나 갚는건 잘하니까 아 그래? 어 그렇구나 자주 그러니까어 근데 코랭아 혹시 너어제밤이랑 응. 새벽이랑 오늘 아침에 뭐 했어? 나? 응나 음. 그냥 잠잤지 할일이 없었잖아 그럼 어제밤부터 출근하기 전까지 쭉 집에 있었던거야? 어 당연하지 음.. 아니 저렇게 공장이 부서져서 저런일이 원래 흔하니? 아니, 저거는 진짜...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음... 용기? 나는 전혀 생각을 못할 것 같아. 그런...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잖아. 너는. 근데 저걸 그럼 누가 부셨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동으로 부서진 게 아니라... 음, 자동으로 부셔질 수가 있나? 그러면 왜 보셨을 것 같아? 누군지는 너도 모르는 거잖아, 그치? 어 근데 일단은 오늘 보니까 장이가 아닐까? 장이? 왜? 그냥 사실 의심하기는 싫은데 일단 우리가 왔을 때는 너희랑 장이가 있었으니까 음 근데 소금이도 있었잖아 근데 소금이는 <웃음> 사실 잘 모르겠어 내는 네, 난... 응. 어, 네? 일단 알겠어. 나는 그러면 우장이한테 그 응. 우리 사장님한테 거시기 그거 갖다 주러 갈게. 응. 응, 잘 전해줘. 그래, 안녕. 잘 가. 응,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에? 너 no. 어쩔 수 없어. 어, 어, 어. 그래, 단호한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 네. 아 여기인가? 야. 아이스크림을 파네. 빈부 족고 누가 먹지? 이 새끼가. <웃음> 아 쿠키 맛집. 오. 어? 근데 여기 아 크리퍼 쿠키. <웃음> 아헐. 야얘 취향이 좀 <웃음> 취향이 좀 이상해. 어? 취향이 좀 이상해 애가. 어? 애가 취향이 좀이상하네 어. 그렇죠? 여기는 뭔 게시판인가 봐. 알바 괌. 내 그림 살 사람 야소송이 양아지네 원두삽니다 코랭이한테 돈 빌려주면 두배로 갚음? 아니 두배로 갚을 수 있어? 코랭이 그렇게 돈 많이 벌어? 귀가 울리면집좀 가라 싫은데 베세, 베개 속에 넣을 털 구함 장이 빼옹이 <웃음> 저격한거 같은데 <웃음> 그쵸? 어? 어 양아 벌써 돌리고 온거야? 사방 받으세요. 아이고 참나. 너무 어, 고마워 고마워 수고했어. 아이고 싹다 전해드렸습죠. 끄덕끄덕. <웃음> 아이고 그럼요 그럼요. 그러고 아이고 제가 으, 그전해 듣기로는 거시기그음 이거를 전해드리라고 예. 어? 생일 축하합니다. 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 새우장 생일 축하합니다! 아, 아 생일 생일이라면서? 너무나도 고마워. 그래서 자 이거는 아. 선물이야. 아, <웃음> 이것도 주는 거야? 이거 그럼, 내가 그럼. 제일 좋아. 하는 건데? 어 그럼 그럼. 내가 또 어, 어쩌고 저쩌고한 음. 그런 거시기로 너의 취향을 저격했지. 응. 와, 이거 내가 입 안에서 이 터지는 이만 너무 좋아하거든. 아, 그렇구나. 맛있다. 음. 어, 너무 고마워. 식이 코랭이가 음. 전해달라고 한거야 코랭이가 아주 무장이 엄청 생각하더라 음. 아, 그렇지 우리가 좀 역사가 있어 우리는 아 그래? 응. 왜? 코랭이랑 엄청 친한가봐 그 바다 생물들이라서 그가 일단은 코랭이가 주점에 제일 많이 이제 있기도 하고 아또 그 위에 게임기계랑 그런거 있잖아 거기서 음음. 이제 아 잠깐 올라와볼래 아니 이거 좀봐 오? 어? 코랭이가 여기다가 살림을 차려놨어 아니? 아예 뭐야 얘 자기 물건 갖다 놓은 거야? 어 아니 게임기계는 어디 갔어? 아 그거 그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 그래서 코랭이 응. 너무 게임만 하느라 자기 또 혼자 있을까봐 내가 그거는 치워놨어 지금 음 아유 잘했네 근데 맨날 음. 술만 먹더라 코랭이 아 맞아 어. 그래도 이렇게 편지도 써주고 이제 코랭이가 약간 게임 좋아하고 술 좋아해가지고 좀 불성실해 보여도 마음은 진짜 착한 애야 그래 그래서... 그 코랭이 생일편지 남북해봐 뭔 냄새 나도 궁금하네 어... 우장아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 아니라면 내가 당장이라도 가야겠다 진심이야 정말로 우린 친구잖아 친구라면 이런 건 당근이지 그래서 말이지 아 이거 너무 감동이야 어. 난 너랑 알고 지낸 모든 순간이 행복했고 함께해준 너에게 항상 고마웠어 그리고 내가 친구인 게 나한테 얼마나 든든한지 너가 알려나 몰라 당연히 별조각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닌 거 알지? 그러니까 아. 내가 느낀 만큼 나도 니네 옆에서 항상 든든하게 곁을 지켜줄게 항상 내게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길 바라면서 생일 축하해 오잖아 소중한내 <웃음> 친구에게 항상 미안한 코랭이가 세 아. 코랭이 정말 마음이 음. 따뜻한 친구구나 코랭이 그러니까. 코랭이 진짜 음. 좋은 애야 음. 아이고 참나 웜아유 세상에 세상에 아니 음. 근데 우장아 그 아까 너도 공장에서 봤지? 아나 어, 공장 약간 어어 어, 아무튼 봤어 그 무슨 일이야? 몰라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거지? 어. 나는 사실 공장에 못 들어가거든 근데 어, 이제 그래. 어, 양이 너 쫓아가느라 잠깐 이제 들어갔서 던 건데 사실 은 들어가면 안 돼가지고 자세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나왔는데 너도 음. 잘 모르는구나. 왜넌 출입금지야? 음, 일단 거기서 좀아좀 아, 좀 나한테 좀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 그것도 그렇고 아까 사고났다 했잖아요. 음 아무튼 거기가 약간 나한테 안 좋아. 아. 음 그래 그래 그렇구나. 음. 근데 이게 저게 저렇게 되면은 뭐야? 음. 음? 사람들이 아니 요정들이 음. 일도 못하고 그럼 저거 오늘 안에 고쳐지면은 원래 밤에 다 자야 되는데 다 밤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글쎄 야간 작업을 하기는 할 건데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공장에서 일하는 건 아니어서 그리고 애들이 주점에 지금 안 오거든? 되게 바쁜 것 같아 지금 그래 애들 다 집에서 쳐 놀고 있던데? 아 그래? 아 그냥 노는 거였구나 음, <웃음> 아. 애들 그냥 쉬는 것 같아 음. 어. 다들 그냥 자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같아. 음. 아, 근데 아까 그 공장 돌아가는 소리 들리지 않았어? 어? 진짜? 나 들렸던 거 같은데? 그래서 빨리 고친 거 같아, 장이가. 그래서 약간 음. 라인이 밀리긴 해도 어떻게 어떻게 설렁이가 잘 하지 않았을까? 음. 음. 근데 우장 사장님은 제일 친한 게 누구야? 양이라고 해야 할까? <웃음> 아이 참나 원! 이거 이래도 뭐 나한테 나오는 건 없는데! 아이 참! 그럼 나 빼고 제일 친한 게 누구야? 아무래도 역시.. 꼬랭이겠지? 음, 음.. 그렇구나.. 그럼.. 역시 바다생물의 연대.. 음.. 끄덕끄덕.. 음. 아무래도 보내기.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니까.. 그렇구나.. 어.. 이차! 내려갈까? 그런데.. 응! 음. 하.. 그.. 공장 진짜 누가 그런 걸까? 글쎄.. 근데 그걸 범인을 오늘 잡을 수가 있을까? 음, 이게.. 하. 사장님 추리 실려고 한번 발휘해 봐.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이게... 제일 친하다며 그럼 말해줘. 아 잠깐 이리로 와 볼래? 여기서 말할 건 아닌 거 같고. 그럼 어디서 말해? 오유 어, 뭐뭐뭐뭐뭐 네. 비밀의 방이네. 뭐야 여기? 여기가 이제 창고 겸? 호? <웃음> 이제? 아 집이야. 응, 음, 네 집이야. <웃음> 이거는 내침낭이고아 이거 누가 사나 했더니 아어 그렇구나. 음. 헉, 여기는 나도... 뭐야? 여기 화장실이구나? <웃음> 아, 근데 우정아 너왜 이렇게 집이 좁아? 이게 산타님이 나한테 주점을 운영하라고 하긴 하셨는데 응. 이제 실질적으로는 내가 공장에서 일을 못해서 주점으로 이제 온 거잖아 응, 그치?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가 다른 애들은 집이 따로 있는데 나는 집이 따로 없더라고 그래서 확장을 했어요 여기를 <웃음> 아니 집을 따로 안 줬어? 음. 근데,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수가 있지?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아니, 그냥. 그게 왜 어쩔 수가 없어? 아, 아무튼, 여기 이제 왔으니까 문 닫고. 응. 응. 그대가, 어, 아침 일찍 주점을 이제 열잖아. 응. 근데, 아침마다 창문 열고 하면은 설록이가 이제 운동하는 게 보이거든. 저기 호수가에서. 응. 응. 응. 근데, 이상하게, 오늘 아침에는, 설렁이가 없고 빼옹이가 거기 호숫가를막 급하게 날아가고 있더라고 빼옹이가 원래 아침 일찍 그렇게 막 다니는 애가 아니거든 응응 응, 응, 맨날 근데, 졸려하잖아 어 그니까 러 근데 그호숫가를막 가로질려서 그 오두방 있거든 거기에 거기로 막 가더라고 음헐 응. 그렇구나 응 음.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음, 그치, 나는 그치 그 음. 응. 음, 빼옹이 믿으니까 이제 그냥 말을 하는 거야 음 응. 그렇구나 헐 그런 일이 있었군 근데 사장님 음. 나 배고파 나 배고파? 응. 야, 이리 와 이리 올라와 아니 밥줘나 우리... 앉아있을래 아못 움직이겠어 아못 움직이겠어 나밥 아, 갖다줘요 사장님 이리 와 여기 아무것도 없어 이리 와 아유 사장님 밥좀 주세요 이리 와 올라와 뭐좀 아, 줄게 아, 아. 어어 어, 뭐야 뭐야 거미한테 걸렸어. 나 거미한테 잡혔어 방금. 어얘 조심해. 얘 팔이 잡아주는 애거든? 여기 일부러 키우는 애야. 어허허. 여기 잡는거 좋네. 반려야 이것도? 세상에. 어 반려야 반려. 어이씨. 이리, 이리 와. 자, 자, 자, 자. 하... 양이한테 뭘 줘야 될까? 박 주세요. 양이 어디 좋아하지? 아니 아니. 아 아니야? 난 고기 좋아해. 고기 좋아해? 알겠어. 오박이랑 게임에선 별조각 그 따로 모아 놨었대. 헐. 자, 응, 여기, 여기 바구니에 있으니까 가져가. 좋았으면 좋겠다. 어디야 여기. 어? 어, 여기 있어. <웃음> 여기 있어. 와, 너 진짜 그옷 진짜 대박이다. 나 방금 못 봤어. 그렇지. 완전 어. 나 그냥 털이 같잖아. 그렇지? 어, 물고기 지금... 상추쌈이네. 와, 한번 먹어 볼게. 나 기둥인 줄 알았어, 지금. 아 이거 맛있네 역시 뭘좀안해 상추가 맛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상추가 맛있는 거 어떻게 아나니? 당연히 맛있지 상추는. 아 그건 그렇지. 응, 응 끄덕끄덕. 어국물이지국물어국물이지 응. 어. 응. 어. 휴. 아유 그러면 이제 배도 조금 채웠겠다 거시기. 나는 좀 산책 조금 하다가 거시기로 어. 가야겠어. 응. 잠깐 응, 그래. 여기 앉아가지고 좀 어. 배좀 거시기하고 어. 배좀 꺼트리고 그러고 응. 음, 음 그러고 있다가 어 거시기 좀해야겠다어 응. 사장님 그래? 이래 이래 어나 신경 쓰지 어, 어. 말고 이래. 어 그래. 응. 유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대. 정수가 얼마 남지 않기도 했고